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 콩콩입니다. 어,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요 이벤트 암호화폐 차트 분석을 일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도 꽤 많고 그리고 조금 너무 이벤트들이 긴박 긴박해서 조금 전달받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는 한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 주간 암호화폐 이벤트 차트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일부터 24일, 그러니까 이번주 일요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아마화 이벤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어, 코인마켓 캘린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기간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거래소, 거래소별로 조금 아, 필터링을 해놨습니다. 너무 잡거래소들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봐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아, 비썸 업비트, 바이낸스 이렇게 어, 메이저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어, 빠르게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크, 아크 디플로이어 버전 2가 릴리즈 됐다고 합니다. 어, 3월 18일이니까요. 아직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8일이 아니고 어, 현지시각 3월 18일이기 때문에 어, 아직은 아마, 어, 릴리즈가안 되고, 조금 있다가 한 5시쯤에는, 어, 릴리즈가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18일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아마 오늘 저녁, 어, 오늘 저녁에, 어, 아마, 어, 실제로 이벤트가 진행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 아크 디플로이어 버전 2가 어, 릴리즈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크부터 한번, 어, 차트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자 일단은 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종목들을 되도록이면 원화 마켓 기준으로 볼 겁니다. 원화 마켓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보고 만약에 원화 마켓에 없다라고 하면은 어, 비트 마켓 비트 마켓에 있는 종목 차트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아크부터 살펴볼게요. 자 아크는 얼마 전에 다뤘던 종목인데요. 아크는 지금 보면은 어.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은 어,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6.18, 고점 고점 기록한 이후에 6.18선에서 어, 지지를 받고 반등한 이후에 3.82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 어, 대부분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어, 6 1 8선에 지지받은 그 구간의 반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6.18선 지지받고 어, 3.82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 하락파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조금은 어,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반등 지점인 6.18선에서 지지를 받냐 못 받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6.18선을 이탈한다고 라 하면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파동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다음 지지선인 786선 786선이 어약 500원선인가요 500원선 어 510원선이네요 어 매물때 주요 지지선과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618선 614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618선 이후에 786선 어이 위에도 뭐 707선이 있긴 한데 어 주요 비율로만 볼게요 그래서 어 786선에서의 어,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510원 자 가격선으로 체크하면 600원, 610원, 그리고 510원 이렇게 차례대로 어,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구간에서의 반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618, 618선에서 6 1 8 반등을 준다고 라 하면 은 이제는 이러한 어, 선도 조금은 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삼각수렴 형태의 채널을 그리면서 안에서 파동이 점점 어, 약이 이전 상승 파동의 중간 지점까지 어, 수렴을 하는 그러한 수렴 파동을 한번 수렴 채널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렴 채널의 가격은 약 어, 688원, 688원 정도의 수렴 채널 중간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다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가격의 지지 구간이 얼마가 얼마에 형성이 될지 어, 이거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0.5 선도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의 기준이 되긴 하지만 어 조금은 채널 관점 그리고 트렌드라인 추세선 관점으로는 어618 선까지는 그래도 도달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 이전에 조금 슈팅이 나온 다음에 눌림이 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눌림이 강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눌림이 강했던 이유. 왜냐면은 하 이전에 주요 매물대 반등지점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받았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러한 지점들, 어? 이러한 지점들 이전에 강한 저항이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전히 강한 저항으로 어, 이전에 매물대 선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거죠 자 가격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참 안보이게 해놨어요 자 먼저 988원의 강한 저항이 아직까지는 어,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800원 800원 부근에서의 저항을 결국엔 지금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은 결국에는 988원까지 갔다가 눌림을 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종가 부근 저항은 결국엔 800원이거든요 그래서 800원 부근에서의 어, 더블탑 패턴도 한번 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더블탑 패턴, 더블타 패턴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618선의 목선을 이탈하느냐 마느냐 여기가 어, 또한번 기준이 되겠죠. 자, 800원 선의 저항 그리고 658원, 658원의 지지 여부. 만약에 여기 658원에서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수렴 채널 그리고 800원 선의 종가 기준 저항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센딩 채널을 만들면서 어, 뚫고 가는 이러한 상승 추세 지속형 패턴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마지 하지만 만약에 여기 어, 이전 618선 그러니까 더블탑 패턴의 목선 약 61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차례대로 차례대로 510원 그리고 어, 더 내려간다고 하면 은약 420원까지도 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표들 같은 경우도 MACD선이 0선에 딱 닿았네요 0선에 딱 닿았기 때문에 어, 지금 가격인 690원 690원 선에서 한번 반등이 살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MACD선이 고점을 기록하고 고점을 기록한 뒤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러한 어, MACD선 그러니까 시장의 강세가 어, 단번에 이렇게 추세를 전환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어, 한번은 이렇게 페이크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기회를 어, 노리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러, 이렇게 바닥을 다시 한번 영선을 이탈한 뒤에 바닥을 훑고 나온다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렴 채널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자, 빨리 좀볼 종목들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보고 있어요 음. 이렇게. 어, 아크, 살펴봤습니다. 아크. 자, 그 다음 종목은 네오입니다. 네오. 마찬가지로 3월 18일, 오늘이죠. 오늘 테스트넷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네요. 어, 현지시가 공구시니까요. 어, 아직은 조금 남은 것 같아요. 8시간 전이니까 아직은 조금 남은 것 같고. 어, 테스트넷 업그레이드가 된다. 어, 차트상에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죠. 자, 그래서 네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오. 네오 자 이전에 작도한 것들은 조금 지울게요 어, 이제 네오는 이전에 작도한 채널을 아직까지는 조금 유지를 하고 있네요 어, 그대로 한번 살펴보죠 자 4시간복 위주로 좀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4시간복 위주로 살펴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전에 그려놨던 이 상승 채널을 어, 꾸준히 꾸준히 잘 어, 유지를 하고 어, 나가고 있네요 어. 자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거는 OBV OBV가 어, 여기에서 조금 큰 폭으로 늘었다 OBV라고 하는 것은 어, 매집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데 어, 뭐 계산식은 간단해요 양봉 거래량을 누계 거래량에서 더해주고 음봉 거래량은 누계 거래량에서 빼줍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이 지금같이 큰, 폭의, 큰 폭의 상승 또는 하락이 없이 거의 일정한 박스권에서 이렇게 가격이 어, 횡보를 하고 있는데 OBV가 이렇게 늘었다 그렇게 이렇게 OBV가 급격하게 늘은 어, 이러한 매, 매수 볼륨이 강하게 터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금 어, 파악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같은 경우는 어, 메, 네오 같은 경우는 어, 저점을 높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채널 중심선의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슈팅을 채널 상단선까지 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 저항을 받고 어, 중심선에서 어 중심선에서 채널 종가를 어, 캔들의 종가를 이렇게 만들고 어 그려 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수평가격으로 볼어 필요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수평가격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어 지금은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평가격선들의 반등지점들, 반등지점들을 한번 이전 반등지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700원 그리고 8,700원 이러한 수준의 가격들입니다.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9,700원 또는 8,700원 선에서 이렇게 채널의 하단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이러한 어, 슈팅이 나왔는데 바로 매도가 이렇게 강하게 눌렀다고 하는 것은 어, 아직까지는 어, 위로 쏠 어, 마음이 없다는 그러한 어, 모습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채널 안에서 거의 횡보에 가까운 모습을 조금 조금씩 그려나가면서도 어, 결국에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어, 없어요. 어, 일단 추세전환의 가장 큰 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을 높이고 결국에는 어, 저점이 이전 고점을 어, 넘어서는 순간 추세의 전환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어, 저점이 고점을 넘지는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어,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저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9,500원 9,500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8,700원 선, 8,700원 선, 요러, 요러한 가격들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오, 네오 좀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내려오는 요 파동에서의 요 가격들, 어, 가격들에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도 있는, 어, 그러한 근거들이 생깁니다. 자,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네요. 잘 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여기에서 그, 한, 어, 요 지점에서 그려놨던 그 채널인데 아직까지 좀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채널 아까 그 아크랑 거의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요 이러한 어, 종가 부근의 저항 종가 부근의 저항을 계속해서 두번두번 두번 정도 어, 동일한 가격의 저항을 어,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원의 가격을 어, 지금은 저항으로 어, 확인을 하고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9500원에서의 지지가 어, 다음 추세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 중요한 기준으로 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아크랑 상당히 조금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아크도 맞습니다 어, 지금은 어, 좀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요 뭐, 구체적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짚진 않을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실제로 차트에서 어, 그렇게 뭐 매력적인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격 기준으로 조금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봤고요 네오 봤습니다, 네오. 자, 그 다음은, 어, EMC2, 아인슈타이늄, 아인슈타이늄 코인이죠, 아인슈타이 자, 아인슈타이늄이 호락게임즈랑 뭐, 협업을 해가지고 3월 18일에 구글 플레이랑 아이튠즈에, 어, 게임을 내놓나봐요. 어, 정확한, 지금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뭐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호락게임즈라는 원래, 어, 있던 게임회사인가봐요. 게임회사랑 뭐, 그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실제로 구글 플레이랑 아이튠즈에 게임을, 어, 릴리, 즈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아인슈타이님 이전에 좀 펌핑이 나왔던 종목으로 기대,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음, 한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이님 같은 경우는, 제가 요청 종목 중에 하나여서 어, 기존에 어, 작도를 해 놓은 게 아직 남아있네요 자 그때 그때 차트 분석 요청이 왔던 게 아마 이두 어, 요, 요, 요 번째 상승 파동 요두 번째 고점을 찍었을 텐데 저는 이때는 이, 이러한 식으로 트렌드가 그려지기 때문에 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처, 이 트렌드 상단 어, 채널 상단에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파동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위로 한번 돌파의 페이크를 한번 주고 다시 채널 안으로 좌항 받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18일에 릴리즈가 됐다라고 하면은 얘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어, 그 실제로 아이튠즈, 구글 플레이 앱에 올라가는 그 소식 때문에 선반영되었고 이후에 어,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한번 체크를 어, 하는 것이 어, 안전한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인슈타인님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님 같은 경우는 어, 하락파동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는게 조금은 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 안전한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화려해요 음, 자 너무 화려합니다 피바나치툴자 그래서 지금은 어, 위에서의 지지, 지지선들은 음, 아직까지는 어, 0.5선의 지지를 아직까지는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0.5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은 차례대로 꽤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0.5선 지지받고 반등을 하더라도 어, 여기가 382선이겠죠 382선 저항받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조금은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5.57원 이점 매물때 어, 매물때에 어, 주요 가격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6.18선이랑도 6.18선이랑도 꽤나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어, 조금은 조금은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님 아인슈타인이 님 어, 이러한 트렌드 어, 이러한 트렌드에 영향을 계속해서 받, 받고 어, 계속해서 이 파동을 진행해 나간다 라고 하면은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가서 어, 다음 이 트렌드 어, 채널 하단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도 한번은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 한 채널, 그러니까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한 이후에,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한 이후에, 그죠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의 어, 파동을 그리고 나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어, 조금의 일반적인 그러한 채널 안에서의 파동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도 한번, 어, 큰 관점, 좀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어, 참고만 하시고, 지금은 떨어지는 그러한 가격이기 때문에, 어, 매수를 다시, 어, 조정을, 조정을 조금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려는 분들은, 어, 떨어지는, 떨어지는 그러한 낙폭에 조금은, 어, 주의를 해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어제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어, 발음이 좀 꼬이네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EMC, 아인슈타인 유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은 블루질, 어, 블루질, 블루젤이라는 코인인데, 저는 BLG, 어, BLG라는 건 많이 봤는데, 제가 블루젤이라는 건 처음 말았네요 자, 블루젤 외에 몇 가지 코인들에 대한 어, 소식들인데요. 대표적으로 BLG가 나와 있기 때문에 BLG만 보고 어, 그러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여기에 돈2020 아시아라고 어, 되어 있는데 이게 어, 좀 의역이 된것 같아요 많이 의역이 돼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머니 2020 아시아라는 뭐 컨퍼런스가 열리나 봐요 머니 2020 이거를 돈 2020이라고 해석을 해놨네요 어, 이거 구글 번역기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요 어, 이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조금은 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머니 2 2시마 아시아라는 컨퍼런스에 어, BLG 코인이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차트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BLG 블루질. 자 최근에 최근에 코인들이 바닥을 좀 긁고 긁고 나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둥근 바닥형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바닥을 다진 다음에 서서히 추세전환을 노리는 어, 그러한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었네요 어. 자 지금은 컨퍼런스 이벤트이기 때문에 차트 가격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 차트상으로는 그냥 차트만 놓고 봐서는 꽤나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어, 조금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둥근 바닥형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중 바닥, 삼중 바닥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이러한 패턴들이랑 동일한데 다만 이전에 반등 없이 그냥 이렇게 서서히 바닥을 긁고 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그 컵핸드 패턴이랑은 조금 다른 게요 컵핸드 패턴은 거의 어연 어, 그러니까 이 바닥을 만드는 기간이 대략 2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꽤나 긴, 어, 긴 기간의 어, 매집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이전 지, 이전 반등 지점에 대한 저항, 어, 이전 반 이전 바, 그리고 저항 지점에 대한 저항을 어, 한번더 확인하고 어, 지금은 저항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비트 차트기 비트 마켓 차트기 때문에 비트 마켓 차트기 때문에 어, 조금은 가격들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사토시 차트로. 자, 보자고 하면은, 1569, 1 5 7 4 사토시에서의 저항을 좀 받, 많이 받고 있네요.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 지금은, 1569토시를 뚫고 간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 이전에 이 강한 매물대,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아주 강하고 복잡한 매물대들을 차례대로 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어, 상당히 좀 어려운, 어, 려운 난관이죠. 난관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이러한, 이러한 어, 지점들에 저항들을 차례대로 좀 깨부시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웃음> 자 가격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BLG 같은 경우는 어 지금은 1569 사토시를 어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라 하면 은 돌파매매법으로 어 추격매수를 통해서 어 차례대로 이러한 어 이러한 상승파동을 충분히 타겟으로 삼고 진입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위에서 봤듯이, 어, 돌파매매 페이크가 요즘에는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자발트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시총이 너무 작기,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소수의 어떤, 소수의 자본들에 의해서 충분히 이러한 어, 속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돌파매매는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경매수를 해서 돌파매에 따라가기 보다는 조금씩 구간적으로 구간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어, 조절하는 그러한 어, 트레이딩 기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좌항받고 내려온다 어, 그러면은 아, 이전 반등 지점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약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모습이 어, 살짝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어, 헤드&숄더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헤드&숄더 패턴도 맞긴 하지만, 어, 이렇게 어깨의 길이, 그리고 목선의 길이가 어, 거의 동일한 가격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이러한 경우에는 헤드&숄더 패턴, 헤드&숄더 패턴도 맞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어, 리브라 패턴이라는, 어, 리브라 패턴이라는 어, 그러한 어, 가격 패턴이 있습니다. 리브라 패턴 그냥 헤앤 숄더 패턴인데요. 역헤앤 숄더 패턴인데 이렇게 어깨의 길이와 그리고 목선의 길이 목선의 가격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가격 수평가격에서 형성이 되면은 이거를 어, 리브라 패턴이라고 조금 세부적으로 어, 분류를 해놓은 패턴이 있습니다. 자 리브라 패턴 어, 리브라 패턴이 만약에 어,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된다. 라고 하면은 어, 이 패턴의 목표값은 당연히 목선에서 머리까지겠죠. 그러면은 어 제가 그려놓은 그려놓은 어이 매물대 상단 지점 2084 2084터 시까지는 어 충분히 어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아 어려워요 자릿수가 지금 1억 개죠 1억 개어 1억 자리 1억 단위까지 자릿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가뜩이나 지금 오늘 발음도 안되는데 어 그쵸 자 이렇게 blg 사,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B&B네요, B&B. B&B 관련된 소식인데요. 내일이죠, 19일. 어, 바이낸스에서, 어, 런치패드라는, 어, 그,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운영 중이 운영 중인데요. 그 중에서, 어, 그, 그, 셀레르라고 하는 코인의 IEO를 이제 런치패드에서 내일 어, 진행하게 됩니다. 자, 런치패드가 뭐냐고 하면은, 런치패드라고 하는 것은 IEO의, i o 플랫폼이에요. IEO 플랫폼. 자, IEO라고 하는 건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ICO를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 ICO잖아요. ICO가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인회사가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해서, 음, 그 투자금을 모으는 그런, 그러, 그러한 그 투자 유치 행위를 말하는데, IEO라고 하는 거는, 어, 그, 투자 유치 행위를 코인에서 가는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하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덱스 덱스 캡그 음, 다음 뭐 코즈 있나요 코즈 코즈 뭐 이런 데들이 아그 i 이오의 대표적인 코인들인데 얘네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코인에서 가 맞는 게 아니고 거래소 자체 코인이잖아요 거래소 자체 코인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이 거의 없어요 음, 기능은 거의 없는데 아이오 어, 라고 왜들 그렇게 조금 어, 붐이 일었냐 ICO 같이 어떤 법률적인 제안에 어, 조금은 자유롭고 그리고 거래소 플랫폼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이 투자 유치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IEO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어, 이러한 거래소 자체 코인들 말고, 말고 어, 실제로 다른 블록체인 개발 업체들이 어, Ico에 Ico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바이낸스 바이네스가 바이낸스가이 Io를 전용으로 할수 있는 거래소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게 런치패드예요. 어, 런치패드. 그래서 어, 코인 개발 회사들이 실제로 Ico 말고 Io를 직접적으로 바로 어, 이렇게 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런치패드를 통해서. 어, 이전에 뭐였죠? 뭐 패치였나? 패치랑 뭐 비트토렌트가 실 어, 대표적인 예죠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로 i o 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300%에서 500% 가까이 올랐었어요 실제로 걔네들이 그래서 어, 이전에 성공 사례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경쟁률을 어, 보이고 있는 런치패드입니다 어, 인원수, 제한이, 어, 인원수 제한이 인원수 제한이 인원수 제한이 없긴 하는데 대신에 어, 개인당 캡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 1,500달러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개인당 한6 0 0 1,700, 천칠 아니 그 백팔십 백칠십만 어원 정도의 한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투그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내일 1 1 시에 열한 시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어떤 그 런치패드를 할수 있는 어 런치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은 어 따로 구글을 검색하셔가지고 알아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러한 소식들이 있다. 대신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이 어, 런치패드에서 어, 실제적으로 IEO를 하기 위해서는 어, 그 기축통화인 BNB 코인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뭐 테더 아니면 원화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뭐 이더 이러한 코인들로 그 IEO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바, 그 런치패드에서는 BNB 코인으로 BNB 코인으로 실제로 이1 5 0 그러니까 0달러지의그 자본을 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NB 코인이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런치패드가 지금 기대 목표 수익률이 한 3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BNB 고점에서 사더라도 그 런치패드 수익률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고점이어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BNB 코인이 계속해서 오르고 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만, 다만, 어 런치패드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은 BNB 코인을 더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 조금 있으면 어, 런치패드가 실행이 되고 나서, 이제 런치패드에 진입하지 못한 물량들은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차트에서는 지금은, 어, 의도치 않게, 어, 다이고날, 다이고날 채널이, 다이고날 트라앵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 대략적으로 5파의 끝, 5파동의 끝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요. 어, 강한 하락의 어, 징조가 되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물론 위로 뚫고 갈수 있긴 하지만 이거는 페이크가 돼서 어, 다시 좀더 강하게 내리꽂을 확률이 높아요. 어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지금같이 어, 쉬지 않고 조정없이 계속해서 올랐는데 이 이유가 이유가 런치패드 런치패드를 어, 런치패드를 지금은 어, 진입하기 위해서 BNB를 어, 대량으로 사들인 사람들의 물량인데 만약에 지금 어, 그 런치패드가 인원수 그니까, 이너스 제한이 있어요. 이너스 제한이 있는데, 아까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 죄송합니다. 이너스 제한이 있는데, 만약에, 어, 선착순 했는데 실패했다. 라고 하면은, 굳이 BNB 코인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 던지겠죠. 어, 이미 충분히 고점이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산 사람들인데, 만약에 런치패드에 못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어, 그냥 이걸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 하겠죠. 이익 실현 한다고 하면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건데, 어, 문제는, 문제는, 이, 지금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반토기, 반토막이 나왔자 런치패드 기대수익률이 한 3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 뭐 어,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굳이 어,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1500달러의 500, 가치로 묶여있기 때문에 뭐큰 타격은 안갈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은 차트상으로는 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 어, 이렇게 다이곤널 형태의 수렴 채널을 만들고 있고 어, 지표도 지표도 지금 매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 기본적으로는 가격대를 조금 체크해볼게요 우선 여기겠죠 여기. 어, 요 지점 그리고 나서 어, 요런 이런 지점 들자 테더 테더 테더 마켓이죠. 자, 13달러 그리고 11달러선 어, 이렇게 지지를 줄수 있는 가격들이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 반등 지점에서부터 상승한 반등 지점에서부터 어, 피보나치 비율로 한번 보겠습니다. 382선의 지지네요. 11달러는. 여기는 뭐 236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당연히 다음 지지선은 8달러, 8달러까지 되겠고요. 근데 생각보다 어, 크게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 한번 떨어지긴 할것 같긴 한데 어,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런치패드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음 물량을 계속해서 소화를 어, 해나가고 음, 그 계획되어 있는 일정대로 진행을 해 나가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런치패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수익을 어, 거,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굳이 BNB 안팔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 어, 기초가 주목이 되는 코인이긴 합니다. B &B. 자 BNB. 13, 11, 그리고 8달러 8달러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볼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어, 볼륨 떨어지고 지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BNB 코인 봤습니다. BNB 코인 봤고요. 그 다음 넥서스 넥서스입니다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넥서스 자 개발팀은 주간 상태 업데이, 업데이트를 통해 오후 5시에 어, 뭐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주간 개발 업데이트 주간 개발 뭐 업데이트 일정을 그 하나봐요 3중 수소 메인넷 및 위성 발사 등 현재 개발 중이래 뭐 그냥, 그, 뭐야, 로드맵 상에 있는 어떤 개발 일정을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자세히 보고 싶은데, 뭔 내용인지 얘네, 지금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주간 상태 업데이트. 그니까, 러 개발 일정 업데이트네요. 개발 일정 업데이트고, 3중수소 메인넷 업데이트는 뭔지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조금 번역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3중수소가 뭐야? 메, 일단 메인넷 및 위성 발사 등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는 하는데, 위성 발사 뭐야 이게 위성, 진짜 위성 발사인가? 프라워 코쇼 일정들이 뭐쭉 이렇게 남아 있네요. 어. 주간 개발 업데이트 일단은 개발 로드맵 업데이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로드맵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차트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 자 그냥 간단하게는 지금은 수렴 중이네요. 음.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점은 조금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라인으로 볼게요. 자 라인으로 보면은 라인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 수렴 채널이 그동안은 요런 어,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어, 살짝 위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수렴 채널을 아, 약하게나마 상단, 상향 단상 돌파를 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 주요 트렌드 주요 그 저항이 되는 이 트렌드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이 다음 타겟을 다음 타겟을 전고점을 잡고 본다고 하면은 어, 주요 저항을 한번 뚫어낸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저항들을 차례대로 돌파를 하면서 이 상승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수렴 채널을 만들면서 어, 만들면서 이전 고점들을 어, 이전 고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수렴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고점들. 1114토시 그리고 1193토시 어, 이러한 지점들이 상당히 강한 저항으로 어, 자리를 잡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어, 트렌드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반등을 주고 상승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하면 은 어, 타겟을 삼을 수 있는 근거들이 어, 이러한 지점입니다. 이러한 지점. 요, 요 꼬리, 꼬리만 꼬리 남기고 갔던 고점도 한번 타겟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1 3 0 4토시자 만약에 리테스트를 한번 더 준다 라고 하고 어, 이 저점을 세 번이나 체크했던이 트렌드에 닿는다 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1000 사토시 부근이네요 1000 사토시 대략적으로 1000 사토시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확인하는 지점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매수 구간입니다 뭐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면 좋겠죠 짧게 짧게 잡을 수 있으니까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지 그쵸 뭐몇 프로 안될 거예요 여기 뭐 그래봤자 한 3% 되겠네요 3% 3% 정도의 손익과 그러니까 손절 구간을 주고 최종 타겟에서는 25% 25% 까지 볼수 있는 약 8대1, 어, 8대1 어, 8대 정도의 소닉비가 나오는 구간이네요. 8대1, 넥서스, 소닉비 괜찮은 자리가 아래로 가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넥서스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어, IoTX, IoTX는 유튜브 캠페인을 한대요. 유튜브 캠페인, 어. 뭐 유튜브 영상을 올려가지고 뭐 어떤 캠페인을 하나, 하나 본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 이벤트 자체가 IoTX는 얼마 전에 어, SNS 이벤트를 통해서 어, 상승을 조금은 이끌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대략 4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은 어, 이전 고점 어, 이전 반등 지점에 대한 저항으로 어, 지금은 어, 저항에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지점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가격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244 토시 244 토시는 엄청나게 강한 저항이었어요 그 어, 요구간들 그리고 요구간 요구간 요구간 그리고 요구간 에서 형성된 매물대 저항이었는데 여기에서 한번 뚫려나 했는데 결국엔 실패를 했어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의 저항 돌파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어, 그 윗부분에서 윗부분에서 강하게 저항을 맞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274 토시에서의 저항을 어, 아직까지는 어, 이어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은 어, 지금은 244 토시를 돌파하는 게 가장 어, 최우선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IOTX는 어, 조금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은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은. 피보나치 비율로 지금 현재 반등 지점에 대한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786선은 이미 넘었네요. 그러면은 886, 그쵸? 886, 886선에서의 지지를 어, 형성을 한 지점이기 때문에, 어, 이 자, 색깔을 좀 다르게, 184토시 184토시에서의 반등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여기에서 지금 저항이 계속 이루어진 다음에 184토시에 닿는다? 라고 하면은 한번더한번더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조금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좀 레인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아서 184 토시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고요. 적정한 가격에서 지지를 받고, 618 선에서의 지지를 받게 되면은 약214 0 2 1 토시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저항 돌파를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244 토시의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그 다음 그로스톨 그로스톨이네요 자 일렉트럼 grs 어, grs 방송도구 grs 사무라이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및테스트는용 grs 사무라이 안드로이드를 포함한 여러가지 릴리즈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좀 겹쳐있나 봐요 그로스톨 같은 경우는 그로스톨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조금 선 반영되지 않았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스톨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뺐네요 또 그렇죠 7,8,6선의 지지를 받았어요 지금은 자 어휴 얼마야 이게 몇 퍼센트야 220% 22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로스톨 어, 지금은 아까 바, 아까 보셨던 그런 이벤트들이 미리 선반영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단순한 펌핑이었다고 보는게 어, 맞을 것 같아요 이만큼을 지금 몇 시간 만에 다 올린 다음에 어, 거의 지금 떨어뜨린 규모가 절반이 넘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거의 50% 가까운 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단순 펌핑 그리고 바로 덤핑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7, 8, 6선 지지를 한번 은 확인을 했어요. 다음에 어, 지금은 6, 1, 8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7, 8, 6선까지 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아, 얘를 지금은 어, 전략을 얘를 통해서 조금 가져가기에는 어, 위험부담이 조금은 큽니다. 요구분에서다 물린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시체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물대가 단순히 여기 그리고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기 보다는 어요 구간에서의 그러한 면적 범위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7, 8, 6선에서의 지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하죠. 근데 조금은 위험합니다. 어 이런 녀석들은 어 이벤트고 뭐고 둘째치고 어 이렇게 펌핑 나왔다가 바로 덤핑 나왔던 녀석들은 조금은 어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 만약에 어, 물려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던지는 것보다는 어, 7 8 6선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거 보고 반등하는 거 보고 6 1 8선 뚫느냐 맞느냐 어, 이거 보시고 어, 손절 결정하는 게 어, 중요합니다. 400원 지지 어, 400원 지지 500원 돌파 여부를 어, 조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범위가 좀 넓네요. 어, 엄청난 엄청나게 엄청나게 빠르게 급하게 올랐던 애라서. 어, 하락포도, 하락폭도 그만큼 컸어요 음. 자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파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한번 지지 받고 이전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얘 뚫린다 라고 하면 뭐 다음 886선까지도 갈수 있겠죠 어, 400, 400원에서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00원에서의 지지 여부 그로스톨 지금 물리신 분들은 어, 4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근데 갭이 너무 커, 어, 400까지도 10%가 남았는데 갭이 너무 큽니다. 어, 조심을 해야 되고요.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어, 애매하다 싶으면은 얘까지도 얘까지도 보면 될것 같아 그냥 어, 446원, 446원. 왜냐면 여기에서 한번 반응이 나왔잖아요. 어. 여기서 한번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냥 손절범 여기까지 인내하기 싫다, 감나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446원, 444원이네요. 여기서 어, 이전 반등 지점에 444원 뚫린다?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로 생각하고 그냥 던지는 게 어, 좋습니다. 자, 그로스톨까지 봤어요. 그로스톨. 다음은 마지막 종목. 마지막 종목이 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그 크립토 마켓에 그냥 행사하고요. <웃음> 개별 종목 이벤트는 어, 젠 하나 남았네요. 젠젠한 이번 그 이벤트 분석하면서 네번 정도 한것 같아요. 네 번. 젠이 뭔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게 뭔가 있나 실제로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고 어, 차트 차트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추세 전환을 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차트에서 계속해서 보였었어요. 그렇죠? 얘가 저저번주 부터 계속 봤던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실제로 그때 한 25% 27% 정도 올랐었더라고요 어, 한번 더 슈팅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러한 꼬리들은 조금 무시하고 보겠습니다 꼬리들을 무시하고 라인 차트 종가 기준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어, 가격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이러한 포인트들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고 하면은 어, 이전 반등 그리고 이전 저항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던 주요 저항 매물들을 지금은 어,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리수를 좀 바꾸고요. 어, 15만 7천사 토시 어,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추세전환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어,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 저항은 이렇게 어, 주요 매물대에서 형성된 구간, 구간으로 구간볼수 있는데요 어, 앞으로 어, 당부 이게, 여기에서 한방에 뚫기보다는 매물대를 조금 녹이면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캔들 말고 지금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뚫는다 라고 하면 은뭐 단순하게 타겟을 바로 여기 이전 반등 지점까지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단가 그 구간 중간으로 맞춘다고 하면은 한 25% 정도의 타겟을 어, 보고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얘는 어, 이 구간을 뚫어줘야 돼요. 구간 15,700 그리고 어, 16,740시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어, 저항 매물대를 차례대로 뚫고 나가줘야 되는 그러한 어, 상황입니다. 차트가 굉장히 좋네요. 차트가 굉장히 좋았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매수 볼륨이 갑자기 터지는 구간들이 계속 나왔죠. 계속 나왔어요 었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요구간에서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어도 요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집을 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계속해서 보이네요 OBV도 마찬가지죠 OBV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저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OBV는 점차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은 매도, 매도 볼륨은 거의 없는데 실제로 떠, 떨어지는 족족, 떨어지는 족족 받아먹은 물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매수 볼륨 양봉이 나올 양봉이 나올 때 볼륨이 엄청나게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그러면은 매집을 하고 있었다. 매집을 하고 있었다. 매집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이 지금 이벤트가 거의 한3 주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재료를 통해서 결국에는 슈팅을 만들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지금 안 갔네요. 그렇죠? 아직 40% 밖 40% 밖에 안 올랐어. 그렇죠? 다음 타겟 25%니까. 자, 얘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쟤는 근데, 어, 근데, 어, 얘가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쵸? 작년 5월에 됐으니까 전국까지 가봤자 200%에요. 어, 140%. 어, 얘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쟨 구체적으로 지금은 타겟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어, 지점은 딱히 보이진 않지만 어, 조금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집의 근거가 보이기 때문에 어, 그거 합니다 매집의 근거가 보인다 그리고 이벤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매집해서 어떻게든 터트리겠죠 그렇죠. 매집해서 어쨌든 터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트렌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저항을 뚫고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어, 이렇게 리테스트 하는 지점에서 어, 구간으로 매수 구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 물량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 자리도 한번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젠까지 봤습니다 젠젠 젠 상당히 조금 인상 깊었고요 자, 제가 어떤 코인에 대한 어떤 그 어, 주간이나 이런 거섞진 않고 그냥 차트만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 그렇죠? 매수 추천 뭐 이런 거 드리지 않습니다 어, 유튜브에서는 자 이렇게 총 8종목 봤네요? 9종목인가요? 9종목 살펴봤고요 어, 이번 주한 주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어, 코인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차트에 표시, 표시해드린 그러한 가격들 한번 어, 즐기게 살펴보시면은 투자하는데 큰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컨텐츠를 조금은그 그, 다음 주 거를 전주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그 다음 주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일정들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3월 셋째 주 아마 앞에 이벤트 차트 분석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청 바라겠고요. 좋아요랑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